네 이번 시간은 병태 생략 두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세균입니다. 즉 박테리아죠. 지난 시간에 면역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 역이라는 건 역병입니다. 예, 전염병이죠. 그렇죠? 역병을 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면역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전염되기 전에 일단 감염이 되는 게 맞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병원체라는 말씀을 드렸죠. 병원체라는 거.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우리 몸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건데 파괴를 시킨다는 것은 구조를 파괴하고 기능을 잃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개체 즉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기능적 구조조 단위를 뭐라 그래요? 그걸 세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물론 각각의 세포가 상호 연계해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완성이지만 각각의 세포는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포막이 있는 거예요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독립이 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쵸 아버지 정원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랑 한방에서 벽만 이렇게 치고 잔다 이게 독립이에요 이게 설레냐고 독립은 좀 설레요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거예요 그쵸 음 그러면 설레잖아. 그렇죠. 물론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도 설렐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웃음> 그렇지 않나? 어쨌든 그래요. 그러므로 세포에 벽이 있어야 돼. 세포막이 있어야죠. 막, 벽이 아닙니다. 세포막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핵이 있어야 돼요. 핵. 핵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전자 정보 DNA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요거 DNA가 요즘 그 친구들은 뭐냐면 학생들은 D를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 하나 배웠습니다. 어, 대단해. 이거 디옥시라이브 뉴클레릭 엑시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유전자 정보가 있죠. 그러므로 어, 유성생식, 무성생식이 가능하다. 즉 분열도 가능하고 배우자 융합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뭐라고요? 증식이죠. 증식.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소기관이 있죠. 미토콘드리아. 최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요한 이두 가지는 있어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진핵세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자세함을 포함하고 있는 세포 요거를 진핵세포라고 하는 거고 얘들이 모여서 뭐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진핵생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만약에 막도 허술하고 핵도 없고 미토콘드리아도 없다 그러면 그건 생명체가 아닌가? 생명체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원핵세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핵세포즉 세균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뜻이고 세균이 병원체로서 우리 인체에 침투해서 우리의 세포를 파괴한다 구조를 파괴한다 구조를 파괴하면 기능을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능을 잃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감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른 쪽으로 옮겨진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전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면역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세균은 그러니까 나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것도 있죠 유산균은 어떻게 할 거야 유산균 야쿠르트 회사는 망해야 되나 <웃음> 유산균은 좋은 거죠 그러므로 얘네들도 배양을 하죠 얘네들 키운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나쁜 세균도 키워서 실험을 할수 있어요 요런 걸 배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세균이 지구에 한 5억 종이 된답니다 종류만 5억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지막지 하죠 그죠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인간은 늘 세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즉 감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방법. 그 중에 좋은 방법은 뭐가 있다? 운동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 섭취 잘 하고 이게 매우 매우 무엇을 위해서 중요하다? 건강과 삶에 대해, 삶의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어. 요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뭐가 감염이 됐나 <웃음>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